삶의 지주라는 말씀으로 같이 흔해를 나누고 이 지옥인의 삶의 지주라는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방금 봉독한 마태복음 2 2장 34절부터 40,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습니다.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생태계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또 그런 법칙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지만 은 사람들은 동물의 세계와 다르게 인간의 세계는 법과 윤리와 도덕과 상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법 아래에 살고 있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법치의 세계가 작동되고 후진국일수록 법치가 아니라 인치, 사람에 의해서 자기 멋대로 다뤄지는 것을 인치의 세계라고 하지요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그 당시에 사람들의 삶의 지주로 삼았습니다. 그 삶의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10개 10개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세분해서 우리 삶에 더잘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무 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명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었냐면 하 613개의 개명으로 나누었습니다. 613개의 개명 중에는 248개는 긍정이고 3 5 5개는 부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무약 시대의 그 십계명 6 1 3 개의 계명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을 지탱해가는 원칙이고 지주고 그 기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이렇게 쭉 내려왔지요.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그것이 그 당시의 삶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지주는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삶의 근본을 삼느냐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요즘은 옛날에는 그래도 도덕, 교육 이런 것을 많이 배워서 사람들이 상식과 순리에 의해서 대부분 삶을 삽니다. 그러나 20대, 10대, 30대 이런 쪽으로 내려갈수록 여러분의 들 삶이 다릅니다 30대 20대 10대는 그 사람들은 도덕 교육 보다가 직접 교육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느냐가 최고의 선입니다 옛날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삶의 지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가 황폐화가 너무나 심하게 되고 인간 관계에도 살벌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삶의 근본이고 기본이 뭐가 돼야 되냐 하는 거예죠 세상적인 가치도 우리가 추구해야지만 그것보다 가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10편 119편 105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다는 하 거죠.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그 세상의 진리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렁텅이의 함정에 빠질 수 있죠. 뭐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보면 다 상승할 거로 생각했지요. 뭐 4, 5개월 전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급락해가지고 지금 뭐 하락 방향으로 가고 있지요. 누구도 대부분 사람들은 예측을 못했죠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인간의 진리라는 것은 바뀐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지주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삼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지 않으면 지금은 성공인 것 같지만 그것이 실패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것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성공 지속적인 번영을 누리려면 주님의 말씀을 나의 지주로 삼고 나의 원칙으로 삼고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빚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 세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바리세인 제자들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에게 세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물리쳤지.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도 예수님이 지혜롭게 이 사두개인들의 부활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세 번째 질문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옵니다. 이 오늘 세 번째 질문은 율법사라는 사람이 나와서 질문하는데요. 그 질문이 두 단원으로 두 문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질문하는 것이 34절부터 36절에 나오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37절에서 40절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난히 봐야 될 구절이 39절입니다.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 쌤쌤이라는 것니다 어떤 것이 먼저고 나중이 아니라 두 개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중복되는데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한 단어지요. 그런데 헬라어에 보면 은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네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겠습니다. 뭐냐면 하 아가페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지요.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은 필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필리아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세번 얘기하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때두 번은 예수님이 하가패로 물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시원찮게 대답하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필리아로 웃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필리아로 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가페로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페드로가 생각했을 때 아가페로 묻으니까 내가 도저히 그렇게는 할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세, 세 번째는 스트로게라는 것은 이 단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사랑입니다 우정입니다 네 번째는 에로스입니다 우리는 아가페와 에로스는 많이 듣고 많이 알고 있는 단어죠 그런데 오늘 사랑 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명령어로 말씀하십니다. 37절과 39절에 사랑해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사랑해라는 명령어는 아가페세이스입니다. 아가페세이스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뭐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개명 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 반드시 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 라는 것은 이것은 비유적으로 사용된 단어 입니다 뭐냐 하면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3번 더 나옵니다 5장 17절과 7장 12절과 11장 10절 3절에 나오는데 11장 13절에는 선지자가 먼저 나옵니다. 선지자와 율법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우약에 나오는 모든 개명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개명이 몇 개라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613가지의 개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40절 마지막에 보면 은 강령인이라 이랬습 여러분과 공무원들은 가면 공무원 강령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근데 이 강령이라는 것은 헬라로 어 보면 크레마타입니다 이 원래의 뜻은 이 강령보다는 한글판 다른 성경에 보면 달려있다 매달려있다 나온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게 613개의 계명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613개의 계명이 하나 그 중에 핵심을 잡으면 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거기에 613개의 계명이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강령학은 조금 이야기가 다르요 우리가 뭘 걸어놓으면 은 옷걸이 있으면 옷을 걸어놓으면 거기에 한 개만 걷는 게 아니라 여러 옷을 걸 수도 있죠. 그 옷걸이 같은 역할다 그것이 바로 크레마타입입니다. 자 오늘 기독교인의 삶의 지주 기독교인은 삶의 원칙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 내 삶의 근본이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높이고 내가 뭐큰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원래의 지표는, 지조는 원칙은 다른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들이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 첫 번째로 세 번째 질문과 두 번째로 하나님 사랑과 세 번째 이웃사랑으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 첫, 아, 세 번째 질문을 보면 33절과 3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중한 율법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율법사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헬라로 어 노미코스입니다. 이 노미코스인데요. 노미코스는 영어 성경을 보면 로이어라고 번역됐습니다. 로이어 변호사지요 우리가 아, 알다시피 그런데 이 마태는 이 율법사라는 단어를 딱 여기 한번 썼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이 마태복음에 서기관이라는 음. 음.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 서기관과 율법사는 거의 동등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요. teachers of the law입니다. 율법교사입니다. 다른 성경보면. 그런데 서기관하고 율법사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하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을 법학자, 법학자라고 하죠. 법을 공부하는 사람, 법을 연구하는 사람. 그러나 변호사는 그 법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실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서기관은 교사 가르치는 사람이고 율법사는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은 그랜마 큐스라고 헬라어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어의 문법을 그랜마라고 하지요 문법이 딱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랜마가 헬라어 그랜마 큐스야 그래서 그랜마 큐스는 서기관이라는 게 하나 1.1행이 틀리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 법조문에 등자 하나 때문에 논란도 되지요 여러분 한 단어가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이래서 율법사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마태가 생각하기에 그중에서 가장 뛰어난 율법사 한 사람을 찾아서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하실은 마태는 율법이라는, 율법사라는 단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사도 앞에 사두겐이나 헤롯당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은 디다스 칼레죠. 여러분 디다스 칼레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은 그래도 선생님으로서는 인정하는 사람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랍비라고 다 부릅니다. 그런데 디다스 칼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부를 때 정확한 존칭을 불러야 되죠. 정확한 명칭을 불러야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정확하게 명칭을 부르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정확한 명칭을 부르다면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 그런데 이 율법사가 개명 중에 큰 것이 뭐냐고 라 물어요. 크다, 크다라는 것은 헬라우로 메갈레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613개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냐는 거죠. 경중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실제로는 율법에 경중이 없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종중을 따졌다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냐 면 마태오 23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화이을 진저 외시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효양과 근채의실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흥열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자기들이 편한 것만을 취해서 행했다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이율배반적인 삶을 추적할 수 있다는 거죠. 표리 부동한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면 은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하는 거지 입으로는 존경하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지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부밀 복검'이라고 그랬죠. '부밀 복검' 입에는 꿀을 담고 있지만, 뱃속에는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죠. 아하, 이 사람들이 존칭하는 게 아마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율법의 크고 작은 양을 질문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울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아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함이 없다는 거 표리 부동이 아니라 표리 일체라는 거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은 이 율법사와 같은 삶이 아니라 나다니엘 같은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 입으로 말하는 것과 내뱃속에 있는 것도 같아야 된다. 입으로 사랑을 하면 그것을 실행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속담, 뭐 저번에 어 남아 이런 중청금이라고 얘기하자 한번 이야기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 약속이 중요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다다 내일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 모두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7절부터 38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건 신명 .5절이고요. 6장 5절이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37절에 보면 은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뭐냐 면 영어로 얘기하면 하트와 소울과 마일드입니다 목숨이란 우리 목숨이 순교하는 그것이 아니라 원래 헬라에는 푸시케로 써 있습니다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과 영혼과 마, 마인드는 마인드는 하트와 조금 다르죠 이성적인 마음을 얘기하지. 이것을 다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내 전체의 삶을 들여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마음과 영혼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느냐는 내 전체의 삶을 로마서 12장 1절에 얘기하듯이 산재물로 내가 그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 율법사가 개명 중에 어떤 것이 크냐고 질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큰 것과 그리고 거기다가 첫째라는 것을 추가해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첫째라는 헬라가 프로템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보더라도 제일 잘하는 사람이 K1리그에 있죠. 프로축구보다. 야구에도 1군과 2군이죠. 제일 잘하는 프로선수들이 1군에 가서 하죠. 오늘 이 첫째라는 것은 순서의 첫째가 아니고 다른 성경번역은 최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 이러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정말로 내가 그냥 속에 마음은 없는데 그냥 하는 건? 내가 자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라니까 없지로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 사랑, 내가 마음에 우러나오는 경외함과 순종과 헌신 이야기한다 내가 자원했어,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났어. 여러분 젊을 때 사랑할 때에 청춘 남녀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내 간까지 빼어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우러나 와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순교하는 것이 타인에게 순교하는 게아니죠 내가 우러나와서 정말 그리스도를사랑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은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온 경외와 순종과 헌신은 뭐냐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개념을 지키는 거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이다 예수님께서 요한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개념을 지키는 다 여러분 자녀가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알려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알려면 열심히 게임하다가 핸드폰 게임하다가 밥 먹으러 오라 이랬을 때 아이 게임하는데 좀 이따 가겠습니다 부모를 존경하지 않는다 즉시 에 예, 알겠습니다 하고 즉시 가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한다 우리가 예심을 사랑한다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거세 번째는 이웃 사랑 39절에서 40절.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내 이웃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내 이웃은 구약에서는 민족주의를 얘기하고 습니다 독속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아는 사마리아 사람 어떻습니까? 이방인이죠. 유대인 아니지 그러나 그 사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야기를 할때 원수를 위해서. 마태모 5장 4 4에는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 나를 해치는 적까지를 이웃으로 봤다 그리고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는 것은 너의 육신의 일부라는 거예요 타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손해가 나지 않고 그 그 사람 자체를 존경하고 그 사람의 유익이 되게 하고 선행을 행하라는 것. 여러분,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선행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해. 우리가 내가 하고 싶어 하고 하고 싶지 않아서 하니까 내가 기여만 주어지면은 내가 조건만 주어지면은 이웃에게 정말로 유익과 선행을 행해야 되다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 예수님께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율법사의 질문에 답하면서 교훈을 말씀하셨지. 그렇다면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는? 여러분 그 메시지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과 한, 하나님 사랑은 두 개의 수레바퀴라는. 거예요. 수레가 굴러갈 때, 자동차가 갈 때, 바퀴가 한쪽 한쪽에 따로 가면 갈 수가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나의 영혼은 아버지에게 맡기고 저기 말에 못 박는 자들은 다 용서해 주라고 하지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거예요 수, 수직과 수평이라는 거예요 수직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수평은 이웃의 사랑이란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웃 사랑하는 것 보다가 이웃을 어떻게 하면 약탈하고 어떻게 하면 더 뺏을 수 있고 이러죠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다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내삶에 지주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이죠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야지 내가 이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게 이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순종과 희생적인 그림이라는 것이죠. 나를 산 재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순종시키는 것이 바우리 얘기해 듯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 것.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내 뜻을 꺾고 부모님을 따르는 것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은 내 뜻을 꺾고 말씀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비치고 등불이란 라는거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은 수평적인 사랑이다 수평적인 사랑을 실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말로 하는 것그 유익이 없다는 거래요. 이웃사랑은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그리고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돌봄과 사회적인 돌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도 불바지 야생에 나와라. 말씀을 읽고, 기도하자. 이게 영적으로 돌봄이야. 그리고, 밖에 뭐라고 말씀해? 평안하게 해주고, 덥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는 거. 이건 사회적인 돌봄이야. 두 개가 하나가 되어있어. 우리는 육적인 돌봄과 영적인 돌봄. 이것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 실천해 그래서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암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행암하고 진실로 이웃사랑도 행암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우리 삶의 지주가 되어야 돼. 우리 삶의 원칙이 되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정말로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행함과 진실함을 나타낼 때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웃의 봉사만 많이 하면 그것이 된 거라고 알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할수 있고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은 근거를 하나님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봉사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의리를 나타낸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수레바피처럼 동시에 불러 가야 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 그런 삶의 기초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